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YTN 생생경제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준비했었던 내용을 다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적었던 대본을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디오로 그냥 들어주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올한해 경제 이슈가 많은데 금리 인상이나 뭐 물가 인상 그런 이슈의 중심에서 소비 성향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라는 질문이었어요. 최근에 종방한 드라마 중에 인기 있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나왔었던 대사가 요즘 시대의 소비 성향을 대변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쇼핑은 사야 할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이다 요즘 소비라고 한다면 완전히 분리된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이 없이 극명하게 구분되는 소비 패턴을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경기가 어렵고 주머니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가성비 소비 또는 무지출 챌린지를 통해서 매일 일어나는 루틴한 소비를 줄이는 트렌드를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잠시라도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면 내게 더 가치를 주는 것을 소비하는 가신비, 나신비라고 하는 소비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즉 일정한 소비가 일어나는 사야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먹는 것. 또는 쓰는 것, 생필품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외식 소비보다 오히려 도시락을 싸다니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SNS에서도 무지출 챌린지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지고 가신비, 나신비 소비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소비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가격 대비 성능을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가심비 소비는 굉장히 내마음의 충족을 시켜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나눠서 봤을 때 하나를 소비할 때 오히려 과감하게 소비를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던 살짝 그 우울했던 감정들 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 내가 남들과 만나지 못했었던 그런 시절을 뒤로 하고 명품 소비라든지 좋아하는 취미 캠핑, 등등의 지출하는 소비가 오히려 많이 늘어난 것이 가성비 소비보다는 가심비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소비에 소비자의 심리나 감정이 어느 정도 묻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올해 소비 트렌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 질문은 음, 사야 할 것과 사고 싶은 것을 제가 짚어드렸는데 사실 요즘 사야 할 것만 사는 것도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만큼 물가가 많이 올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생필품과 관련되어 있는 소비와 특징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연령대에 따라 또는 성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생필품에서 모든 연령층에서 당연히 마스크의 소비와 방역 제품의 소비가 가장 큰 매출을 견인했었는데요. 또한 집안 생활이 많아지면서 휴지, 세제 등이 집에서 생활할 때 많이 사용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런 필수품의 회전 주기도 굉장히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대면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생필품 시장에서는 무지출 챌린지와 함께 도시락통, 또는 갓생 키워드와 함께하는 그래놀라나 그릭요거트, 그리고 부업과 함께하는 홈오피스 등의 물품이 소비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쇼핑의 트렌드인데 올 한해 쇼핑몰의 트렌드는 어떠할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보복 소비다 라는 것이 초반 트렌드로 굉장히 올라오면서 명품과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작년 같은 분기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생활, 배달, 화장품 카테고리의 매출은 줄어들고 의류, 해외, 여행, 문화 레저, 자동차 용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것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이나 마트의 매출은 줄어들고 백화점의 매출은 늘어났다는 것에서 소비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쇼핑에서도 변화를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올 한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든 쇼핑에서 어떤 변화를 볼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온라인 쇼핑에서는 제가 더 전문 분야이다 보니까 먼저 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코로나가 왔었던 2020년 그리고 2 1년은 꾸준히 매달 온라인 쇼핑의 매출이 높아졌었는데 올해부터는 코로나 이전처럼 온라인으로 물건을 많이 사는 시즌과 사지 않는 비수기 시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2022년의 소비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2023년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여행, 해외여행이라든지 레저 취미용품 그리고 오프라인 시장의 수요의 성장으로 같이 확인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대면하는 시간이 많은 날씨가 좋은 달 그리고 명절이 있는 달에는 온라인 매출이 떨어지는데 그때와 지금이 유사했습니다. 요즘 길에서 오프라인 상권이 많이 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건데요. 오히려 공간의 대형화가 진행이 되면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트렌드에 뒤떨어지는 매장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오프라인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요즘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싼 것만 소비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면서 온라인으로 싼 것만 사기 위해서 사용했었던 시절은 지나고 온라인에서 브랜드들의 대형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중국에서 값싼 물건만 가지고 와서 팔던 판매자 시절을 기억하는 온라인 판매자들은 이제는 살아남기가 어렵고 가치를 주는 제품으로 똑똑한 소비자를 만나야 하는 브랜딩을 해야 하는 시즌으로 이제 점차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10대, 20대의 젊은 세대의 올해 소비의 특징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을지 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 여러분들은 10대와 20대가 같은 세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 우리는 우리보다 어리면 다뭐 어리니까 동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10대와 20대는 굉장히 다른 소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대의 소비는 역시 가생과 마음 챙김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두드러지고요. 10대의 소비에서는 오프라인과 쇼폼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갓생이라는 단어는 하루를 충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수제 그래놀라와 요거트를 섞어서 블루베리 토핑을 얹어서 아침을 건강하게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산책하고 돌아와서 공부나 출근을 하죠.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하거나 어, 재택근무를 할때 화면을 켜놓고 공부하고 충실한 하루를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유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집안을 꾸미고 감성 넘치는 인테리어 소품이나 식유들을 소비하고 를 있는 것이 20대의 소비인데 여기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오늘 나의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상용품으로 인센스틱이나 스 홀더 그리고 조명 등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었고 취미용품 역시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세 인플레이션 뭐 이런 이야기 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10대 같은 경우에는 소비에서 오프라인과 브랜드를 더 따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소비하는 이유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부모님들이 알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특히나 다이소에서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주로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한 10대들의 팬덤 문화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와 작가를 기억하고 가상공간에서도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세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세계의 아이돌이란 얘기죠. 네, <웃음>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둑기사라면 우리는 조금 세대와 조금 떨어져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세돌이 탄생한 것만 봐도 젊은 세대만의 팬덤이 만들어지고 있고 향후 우리의 고객들이 될 분들의 1 0대들의 트렌드에 주목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쇼폼은 틱톡으로 시작해서 인스타에서는 릴스, 유튜브에선는 쇼츠로 이어가고 있을 만큼 컨텐츠의 소비에도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데 젊은 세대의 올해의 소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쇼폼의 챌린지에 가을, 음, 참가하기 위해서 옷을 따라 사거나 코스튬을 하는 소비 패턴들도 좀볼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올해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다소 혼란스러운 한 해를 맞고 있는데 지금 경제 전망을 보면 안타깝게도 내년에도 이렇게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 0 2 3년의 소비 트렌드를 예상해 본다면 어떨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소비 트렌드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모두 다 연령대가 비슷하시거나 어, 저와 같거나 하실 것 같은데 아니면 좀더 높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낮으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트렌드를 앞서 나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들으시면서 공감되지 않으실 수도 있고 공감을 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소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냐라는 생각들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소비가 일어나는 주축 속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지만 소비는 줄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더욱더 똑똑한 소비가 일어나고 효율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이득을 본 소비 그리고 자아실현적인 소비가 일어나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는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줄이기에 정말 어렵죠 씀씀이가 한번 늘어나게 되면 줄이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돈쓸 시간이 있어야 돈을 쓰지 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요즘 세대는 엔자 그리고 파이어족 그리고 재택근무 등의 예전과는 다른 경제적 자유의 시간적 자유를 얻으려는 니즈가 더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단순한 월급에 기대지 않고 재테크 그리고 투자, 부업 등을 하고 있음으로써 소비의 트렌드 역시 다양해졌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소비도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소비가 일어나는 곳에 투자해야 하고 소비가 일어나는 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쓰이는 곳에 돈이 모이기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제가 다양한 소비 심리와 트렌드 그리고 상품과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소비 트렌드 한마디로 나를 채워주고 챙겨주는 소비가 경기가 둔화가 될수록 성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건강, 마음건강, 신체건강에 대해서 성장하는 시대 때문에 대기업의 제품보다는 고객이 알아본 브랜드의 가치의 소비가 더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물건을 판매를 해보실지 그리고 어 지금부터는 소비 트렌드가 얼마만큼 바뀌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